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지? 1차 시... 자, 그럼 일차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정리 한번 해줄래? 상수항이랑. 음, 응, 너가 여기 칠판에다 정리해줘 보세요. 응. 어, 파란색이. 아닙니다. 너무 귀 씹은 거 알지? 다시 전체 주기 한다. 전체 주기 해도 되지? 다시 한번 깔끔하게 넣어두고, 1차식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. 예를 들어서 어떻게 써? 그러면 6x 플러스 2야. 그럼 얘는 일차식이 아니야? 그럼 얘는 뭐야? 뭔가 아닌 것 같지? 아닌 것 같지? 아, 이았다 <웃음> 뭐야? 자, 여기가 아니야. 여기도 아니야. 그렇지. 자, 여기서 찰수라는게 어떤 거야, 지나야?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어요. 오오 거듭제곱도 기억하고 잘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고 뭐 숫자도 2의 제곱도 거듭제곱이잖아 그럼 얘도 뭐 2차식이야 응. 오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줘 볼래? 여기에다가 예, 어떤 걸 설명하는? 어떻게 설명했지 숫자를 나 문자를 예를 들어서. 아, 근데 네. 음. 이게 1차식이고, 음. 이게 2차식이에요. 네, 뭘 보고? 그러니까 이게, 음. 이게 미이고 음. 이게 차수란 말이죠. 그런데 우리 1학년 첫 단원에서 얘를 이걸 뭐라고 했어? 차수라고 표현하지 않고? 지수. 그렇지. 그런데 하지만 이게 밑이 문자기 때문에. 그렇지. 잘 알고 있어. 밑이 문자일 때는 얘를 차수라고 있는 거고. 밑이 2의 세제곱이다. 이렇게 하면 밑이 숫자일 때는 얘를 지수라고 표현하는 거고. 네, 맞습니다. 음 잘했어. 그런데 아까 너가 한 것처럼 여기에서 6X하고 6X 플러스 고얘두 개가 네. 이름이 뭐야? 얘를 1번, 얘를 2번이야. 그러면 네. 얘 공통점은 뭐야? 공통점은 그 문자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문자가 있다. 네. 6이 있어요. 6이 있다 또. 덧셈이 있어요. 네. 덧셈이 있다. 덧셈이 어디 공통점이냐 곱셈. 곱쌤, 곱셈이 곱쌤. 있다. 또. 얘 1번 이름은 뭐라고 해? 다항수 아니 다항수다항수 6X. 6X. 얘를 그래서 통틀어서 뭐라고 하지? 다항수 1차식. 그렇지. 얘도 1차식? 얘도 1차식이지.